네, 안녕하세요. 우리요 이제 추석에 도라지 조림해서 어, 반찬 하려고 이렇게 도라지 400g 준비했어요. 응, 이거 이제 껍질을 홀라당 발라당 100개 려야지 잔뿌리는 따부려야 돼. 홀라당 발라당 100개 볼 거요. 이 칼로 쎄서 긁으면 잘 벗겨지더라고. 이런 거는. 이렇게 잘라갖고 따로 해야돼 흐쳐야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해야돼 통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거예요아 깨끗하다 깨끗하지? 이렇게 깨끗이 소금물을 흐쳤어요 이거를 잘라줘야 돼. 먹기 좋은 크기로 요즘 다물시 같아. 큰 거는 너무 큰 거는 4등분 해도 돼. 4등분 이렇게. 요런 거는 2등분 해야 되겠다. 한번더 잘라야 되겠다. 이렇게. 우와 이게 봐. 아, 거까맣더라고할까맣더라 물이 끓으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를 살짝 아, 쓴물을 좀 빼야 되니까 살짝 데쳐 줘야 돼요 가스가 다 됐나 봐 없어 가스를 갈아 줘야 돼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끓어 올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건져 줘도 돼요 아 너무 색깔 이쁘다 멸치국물이에요 이거 150ml 정도 붓고 정종을 한 큰술 정도 보여주고 진간장을 이게 좀 색깔을 연하게 하려면 간장은 좀 조금만 넣어야 돼요 저는 한 큰술만 넣어볼게요 두 개를 어야될것 같다 그리고 간이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 생강즙 정도. 물엿 물엿은 한3개 정도, 두개이 정도면 3개 정도 넣으면 되겠죠. 불을 켜주고 덜어지 이렇게 넣고 끓이면 돼요. 뚜껑을 좀 이제 처음에는 닫고 끓여야 돼. 중불에서 중불에서 끓이면돼 짠. 이 간을 보니까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간장은 조금 넣어서 소금을 조금만 넣어줘야 되겠어 이게 간장을 많이 넣으면 너무 시커하면은좀 보기가 그래. 그래서 약간 갈색 나게끔 졸이려면은 간장을 조금 덜 넣어줘야 돼요.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졸으면은 뚜껑을 열고 불을 조금 세게 해서 바짝 졸여야 돼. 참기름 좀 쳐주고. 아, 다 됐어요. 깨소금을 이제 소소소소 뿌려주고 하나 먹어볼까? 간이 딱 맞네. 됐어. 예. 아, 추석에 이렇게 도라지 조림해서 드셔도 좋아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